지 들리는 이 소리 조금 차가운 듯했지만 따뜻한 꽃 심고 찾아 찾아 스윗나 어제는 비가 내렸어 또 너를 닮은 빨갛고 파란 비가 나의 우산이 되어주던 너 대신 널 닮은 비 지를뻗어너를 안아 파랗 게 물들인다.